유산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. 다이어트 승급 도복을 준비했다. 사실 외출복으로 구입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냥 우통 먹고 다니면 될것 같다. 벨트 색은 다이어트 승급 시스템이다. 도복 착용 기준으로 10kg 감량시 다음 색 벨트로 승급하고 승급 기념 치팅데이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. 무거운 체중으로 관절이 좋지 않아 집에서 유산소 운동 중이다. 이것도 무리하면 호흡 곤란이 온다. 승급 후 일주일 기간 동안 다시 살이 찌면 강등당할 수도 있다. 강등 벌칙은 고민 중이다.